아이쿠 돌아온 고인 특집입니다 자 바로 제목받은 부분이 데요 우리 전설님 기억하시죠? 사릴 고인 특집 느낌이긴 한데 꽤 쓸만한 그런 덱의 제보를 받았습니다. 일단 사리엘 성물이 있어야 리뷰를 할수 있는 부분이고요. 자신이 스킬로 적군에게 치명 피해를 입히면 기본 능력치가 8%씩 5회 증가한다. 총 40%입니다. 엄청나요? 자, 그때까지 상대들이 좀 기다려줘야 되는 단점이 있긴 한데 가능합니다. 예, 싹 가능하지? 자, 오늘 덱구성 그래서 이렇습니다. 또 우리 비델리가 천사들이랑 잘 어울리잖아. 어, 어, 코스튬 이쁘게 입히셨네. 어, 그 다음에 우리 패서가 성물이 또 있어가지고 지가도 피사의 게지 가득 차면 공관 20%까지 올라가면서 뒤로 갈수록 더 세지는 그런 덱입니다 자 결투에 들어갑니다 야,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일단 여행이라고요? 오 죽여도 한번 살아나겠네 일단 말이죠 전체기 한번 가고요 자 이렇게 갑니다 예 일단 자전체하면 야, 치명 치명 한번 터졌다 팍팍팍팍 어, 한번 치고요 어 빠빠빠빠! 와, 쌉가능인데? 야, 이거 여열 아니었으면 끝났어요. 뒤로 가는 속 더세지는 대인데 시작부터 이 정도 했다. 오, 어, 이거 매서운데? 물론 또 우세 속이기도 했습니다. 지금 마무로한테는 자, 보막을 치고 있군요. 자, 그러 이제 우리 그다음 이제 스텝은 자. 계획이 다 있지. 오우야, 계획다 있어요. 패서 필살기를 빨리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패서의 성물을 발동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아보도록 하죠. 이렇게 한번 가겠습니다. 예, 패서, 이제 이러면 제이 성물 발동이다. 자, 하나 딱 썩고, 그 그러니까 요거는 던지 품에서 쭉쭉쭉쭉! 자, 성물 발동이야. 자, 한번 치보세요. 예, 살살 치보세요. 어. 아, 뭐, 고 정도밖에 못 치네. 자, 오케이, 간다, 이제. 자, 이제는, 우리, 이제, 와, 성... 어이구야, 무서워라. 저거 한대 맞으면 죽겠다, 우리. 사리엘이, 킬 따자! 필살기 사용 불가 걸 수도 있는데, 우리 사리엘이 그냥 킬 끝날 것 같은데, 이거? 사리엘 몇 스택이야, 이쯤되면. 한번자 분명한 거. 우와! 자, 오, 37만! 꽉, 꽉, 꽉, 꽉, 꽉! 44만! 야, 다 어디 갔는데? 야, 이거! 야, 골드 뚝집이라며. 오, 딜 놀았네. 근데 물론 여러분 사리엘 자체는 지금 요즘 이제 항상 인연으로 들어가있지 픽은 거의 없기 때문에 고인특집 맞긴 맞거든? 근데 와와 고인... 공격력이 48,000이야 지금 스택 지 4스택인데 한번더 쌓일 수 있어요 한번더 죽이지 마봐봐 자야야야야야야야 죽이지 마봐 죽이지 마봐 죽이지 마봐자그 정도에 이렇게 치명 시명, 터졌고요 자 5스택입니다 5스택 52,000 야 그냥 공격력이 5만0치 플러스 32,000이야 지금 딜 한번 볼게요 삼성이 먼저 보고 싶었지만 이거 딜이 뭐더 궁금하네 <웃음> 33만 사리엘이 33만 드나 보는데? 야 이거 오늘 또 신나네 이거 자 가봅시다 가봅시다 아이고 또매소운덱 나왔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한다? 첫 턴에 핵심 딜러 하나 치기 보자 태풍 한번 불고요 절단 침명 터졌을 거고, 확실히. 어, 호도덕 치고, 그러면 엘리 버프 두개 쌓여, 엘리 계승 두개 지금 쌓였을 테고, 거기서 쇄도를 친다 이거지. 자, 이걸 견딜 수 있는가? 파, 파, 파, 파, 파! 파. 25만 5천. 호도도도 9만 5천. 파, 파, 파, 파, 파! 8만 9천. EBC 고인 특집이가. 뒤로 갈수록 세지는 덱인데, 첫 턴에 일단 핵심 딜러 잘랐다. 그럼 무조건 이긴 거 아니야? 거기다 또 패서가 성능이 굉장히 좋거든요. 패서가 상대가 뭐무선 필살기 만들어서 우리를 위협한다. 와 어, 쓰지 마. 할수 있는 게또 패서라가지고 필각에 필살 견제에 다 있거든. 그리고 단단해. 치보세요. 이런 느낌까지. 자, 이번 이제는 이제 우리가 뭘 지키면 되노? 뭐, 안면지금 뭐, 끝나는 거, 거, 거 아니야? 안면 죽을 것 같은데, 이 정도면. 간다. 토토토토토. 와! <웃음> 16만원! 뽀크닥, 뽀크닥, 끝! 알아차렸나. <웃음> 가능한데? 야, 패서, 패가 좀, 좀 너무 많이 떴네? 패서야, 널, 뭐, 이렇게 내가 싫어하진 않거든, 형이? 지금 너무 많이 떴네, 이 색깔이, 이게. 야, 이 자식아, 임마! 자, 끄닥, 자, 끄닥 해주고요. 내가 뭐 지금 잭라이트 쓸 이유 나가면 칩뿌자, 그냥. 팍! 팍! 팍! 팍! 간다? 뚝, 뚝! 12만 원 어째 임마, 이마. 임마 도 이제 피사기 많이 차가면 분쇄해라고좀세대 스택 안 볼까? 아 이번엔 1 스택 밖, 바... 어? 왜 그래도 4만9천이야 이번엔 엘리게 많이 쌓였나? 뭐 하여튼 쌓이는 게 엘리게 성공 쌓여. 패서가 동물 발동 시켜줘. 뭐 27만 나왔나 방금 1성에1성이 27만. 자저대한테또후턴 잡히면 무섭죠. 그러나 저대의 단점은 뭐다? 암멜만 죽으면. 끝이다 끝 으하하하하 파파파파 118,000 야 이거 이델리 돌고 셋다 좋네. 궁합도 좋고. 오늘 전설님 고인특집 하나 제대로 된 고인특집이네. 고인특집 찍은 좀 세다. 이런 느낌? 그렇다고 현역댁이라 말하기에는 좋은 댁이 하도 많아가지고. 뭐딱 진짜, 어, 야, 뭐, 야, 희한하다. 이거 내 기분이 희한하다. 자, 지금 젬마가 위협적이네. 버프 화도 많아가지고. 이거 형을 좀 아프게 때릴 때가 아니야? 이자식가 죽이지 못할 것같고요 그래역이고 해서, 빡빡, 쫑쫑쫑 자, 16만. 어, 버프 많다. 버프 많고, 탄탄하다, 지금. 자, 공격이 올 텐데. 하긴, 도원 형님 사리에 킬러였잖아. 근데, 요즘 더원 형님 잘 없잖아. 그죠? 자, 아직은 3만 3천. 이게 또패 섞고 공간이 아직 안 뜨고 해서 더 그렇다 잠깐만 잠깐만 잠깐, 잠깐만 잠깐만 폐서 공간을 띄우고 들어가고 야 이거 더 세겠는데 자 아, 성물발동이에요 방금 탁 치는 순간 뭘 성물발동 됐지? 스킬 나가는 순간 성물발동 됐지? 갑니다. 태풍이 시작됩니다. 3 6 3 4 0 0 자, 이선 갈게요. 자, 역속이네요. 퍽퍽퍽퍽. 역속 318,000. 만 뭐, 이 정도는 치아 고인특집 아니겠나? 어? 아니, 또 고인특집이 또 딜봉댁으로 또 변질되고 있네. 이야, 아주 바람직한 변질이에요. 치 봐보세요. 그거밖에 못뭐 치나, 엄마 어? 아! 우리 사리를 필살기 봐야지. 잠깐만. 공간 25% 받았고, 57,000! 야, 사리를 공격 57,000! 이게군 같게 와 이거 한대더 치고 스택 쌓았으면 더더더더더더와 있어 파카 550만 야 이거 느려 터졌구나 느려 터졌구나 와 오랜만에 맛보는 시원함이네 고인특집도 딱 시원하니까 느낌이 오는 것 같아 그니까 이게 시원함도 이게 상대적인 거라 내가 페이스타 쓸 때는 페이스타 쓸 때는 뭐 갈아버면서 뭐 60만 막 지금도 뭐 매일매일 PVP하고 근데 딜이 안 느껴져 왜냐면 그게 당연하니까 걔는 근데 사디엘이 이러니까 막 지금 지금 막 나오네 <웃음> 자 누구십니까? 아 리무르구나 리무르 팩이 좋다 야 속성도 좋아가지고 자 리무르 끝. 야, 선생님, 리... 아, 이거 쇄도가 아까운데, 리무르 치기에는. 턱, 턱, 턱, 턱. 이거는, 봐봐. 전세기 마지막, 이거 전세기 던졌어도 리무르 끝났고, 다른 애들 더 때리겠다, 그지? 야, 사리엘이 리무르 킬러인데? 앙크당, 앙크당. 쭝쭝 중에, 차크닥까지. 어, 패를 막, 아 너무 기분이 좋아서, 이거. 착착 하던때 너무 행복해요. 간다. 아, 너 죽었다. 빡! 죽는다, 임마. 5 3 5번 야, 이게 또 비델리다. 어, 사리 패가 좀 없으면 비델리가 날뛰면 되는 거고. 어, 여차하면 패서가 날뛰어도 나쁘지 않아요. 패서가 날뛰는 것도. 이래저래 참 좋네. 그리고 상대가 필살기가 준비가 됐다?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, 우리가. 만약 안면필살이 만들었다? 오, 긴장되잖아. 어, 긴장된다. 위험하다! 웃기지 마세요, 염험사하잖아. 죽이자. 필각은 뭔 필각이냐? 죽여버려라, <목소리> 퍽퍽퍽퍽 퍽! 퍽! 퍽! 퍽! 퍽! 퍽! 퍽! 와! 지금 여기서 끝나보네사리에는 와우! 사리 12만 6천? 탁탁! 탁탁! 어째서 날 이기지 못하는 거지? 어째서 날 이기지 못하는 거지? 어, 안 되겠다. 마지막 판, 공격력 먹고 가보겠습니다. 자 그냥 공 먹고 들어갑니다. 오 공인데도 선턴 잡았다. 오늘 딜봉 더 진하게 한 보겠네. 야킹 살려줘. 킹 살려주고 우리는 더 진한 딜봉을 맛보다. 요렇게 할게요. 자 이렇게 갑니다파파파파 파, 파, 파, 파, 치고요. 샥! 꾹꾹꾹꾹꾹 17만 9천. 아 약간 아 이러면 또 세도로 따져나서 됐겠네. 나는 지금 고서가 딸피로 살았으면 이제 전체기로 아까 그렇게 하려고 한 건데 와이타격만을 죽었어요 고서 와 이거 고인특집이라 하기엔 너무 시원하다요 그래, 그래 어 네가 우초 속에서 치 보겠지 치 보겠지 필피이 어, 만들었네 어뭐 고서로 막을 수도 있는데 한번 죽여보겠습니다 긴장감이 없잖아 못 죽이면 내가 필살이 맞을 수도 있다라는 긴장감을 맛보고 싶군요 자 이거 못죽이면 우리 맞는다 팝, 팝, 팝, 팍 294,000 뚱뚱 저 이제 피가 없고요 자 갑니다 폭폭폭폭 그렇지 어. 필살기는 이렇게 막는거야 원래 그렇지 킹아 니가 좀 나서와봐 1 5세용 제발 좀 내가 가볍게 처리하고 올게 어이구야 자 얼마고 이제 44,000 야, 우리, 킹 살려줘 보자. 긴장감을 느끼고 싶어. 킹 살려줘. 있어. 킹이 마지막에 카드 카차, 합쳐서 삼성 한번 던지보세요 어, 킹아, 죽으면 안 돼, 마 팍! <웃음> 어, 이렇게 한번 칩보고, 킹아. 넌 이길 수 있어. 널, 막 고문하는 거 아니야, 형이? 희망고문 같은 거. 아이, 패가 안 붙었나? 야 인마야 그거밖에 못오킹 필살이 준비됐다 무섭대 오 무서워라 무서워라 야 이것도 우리 긴장감 필살이 못쓰게 하지 말자 못죽이면 내가 죽는다 이런 마인드로 자 우리 죽어서 살아나긴 하겠네 아이 긴장감이 안느껴져빵 오케이 긴장감 느껴졌다 계속됐다 못죽였다 못죽였다 못죽였다 오늘의 고인특집 새로운 고인특집의 느낌이었습니다 또 다른 고인특집 덱 신청 많이 부탁합니다 개재밌네